예 안녕하십니까 자카티아 어셈블리 파일을 어떻게 든 파일로 내보낼 때 부품별로 블록화 시키는 방법 두번째 해결 방법 오브로드 프로퍼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오브로드 라는 기능은 재정의 한다는 기능이죠 주로 어셈블리 파일을 도면화 시킨 다음에 뭐 특정한 부품은 안보이게 한다든지 특정한 부품은 히든스너로 보이게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그렇죠? 조작을 할때 쓰는 기, 명령어가 바로 오브로드 프로퍼티 명령어입니다 요걸 활용하신다 그러면 좀신 만들어는 작업을 하지 않을 테니까 좀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선택적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하나 열어보죠. 똑같은 예제 파일 열겠습니다. 자, 일단 신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신은 만들지 않고요. 그다음 요 상태 그대로 해서 어, 일단 도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도면 작업하다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요 육각형 누르셔 가지고 뷰네임, 네임드뷰 하셔 가지고 자 현재 보고 있는 방향 있죠? 그거를 새로 하나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뷰 작업 엔터 하시고요. 요 창은 뭐 열어놓으셔도 되고 창을 닫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뒤틀릴 수도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요 상태가 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좀 감출까요? 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도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드로잉. 에트로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등각뷰를 내리세요. 아이소메트릭 뷰. 그렇죠?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뷰 내리고 컨트롤 탭 아니면 여기서 이전 창, 어셈블리 창으로 와서 아무데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뷰가 내려질 겁니다. 그렇죠? 이뷰 속성 있죠? 어, 뷰 속성 말고요저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아이소메트릭 뷰 오브젝트 라는게 있고 어, 밑에 보시면 어, 잘 안보이시나요 보면 여기 보면 오브로드 프라프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그렇죠 자, 얘찍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뭐 있는거 없는거 다 찍으시기 바랍니다 찍고 찍고 이 뒤에 있는 것도 또 찍을까요? 자, 또 어떤 게 숨어 있을까요? 얘도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확대해서 얘도 찍을까요? 예. 그런 다음에 얘를 Shift 키를 활용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에디터 들어오셔가지고 일단은 프로젝션을 하지 않겠습니다. 프로젝션 e c t user, 드프 n projecting 있죠? 이걸 체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쪽에는 어셈블리에 있지만은 도면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케이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몇 개가 남아있죠 그럼 다시 얘 찍으시고요 얘도 찍고요 얘도 찍고 얘들또 전체다 에스 yes 상태죠 얘 선택하고 일단 꺼버리겠습니다 어플라이 하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오케이 하면 저 이렇게 빔뷰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저쪽에는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개 정도 요거를 그냥 복사해 쓰겠습니다 예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시트 1 찍으시고, 컨트롤 V, 또 컨트롤 V, 아이고. 얘예 찍고, 컨트롤 V, 얘예 찍고, 컨트롤 V.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4번인가요? 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대충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채워놨어요 됐죠? 이렇게 대충 치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 뷰, 그, 프라, 오브로드 프라프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뷰에는 어떤 걸 표시할까요? 그렇죠? 음. 저는 요거 로드판 있죠? 요걸 하겠습니다. 그럼 에이트 들어와서 얘는 표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리겠다는 얘기죠. 어? 이거 다설명기는좀 그렇고요. 자, 일단 OK. 어플라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내려진 겁니다. 오케이. 요 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뷰. 프로퍼티 아, 여기 있어요. 오브젝트에서 오브라트 프로퍼티. 자, 여기다가는 하우징 캡 할까요? 에이트 프로젝트 도면에 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있죠? 다시 오브라더 프라비티 이번에는 여기 하우징 요리하고 있습니다. 에디트도면 치겠다. 어플라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죠 부품의 개수가 많으면 조금 중노동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패드로 하겠습니다. 에디트 보이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색깔 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다 선택하고요. 프로퍼티에서 여기 3D 컬러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떤거는 나는 요보기, 요비 같은 경우는 좀히든선 까지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뷰프라프티에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히든 라인 표시하면 되는 거고 뭐 스레드까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스레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나는 이런 필렛 주는 부분은 필요 없다 그러면 필렛을 아예 꺼버리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필렛을 하는데 좀 다른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신다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레드는 필요 없을 것같고요 히든 라인까지만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좀 너무 지저분한데요 <웃음>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겹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요 첫번째 방법 1처럼요 자 빨간거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하든 어떤걸 기준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빨갛게 기준으로 잡아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비 뷰포지션 서포, 슈퍼포즈 한 다음에 얘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슈퍼포즈 한 다음에 빨간거 찍고요 얘도 슈퍼포즈 한 다음에 빨간 거 찍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뒤에 판때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 판때기 있죠? 요 패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좀 밝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저장하고요 다시 이쪽에 오면 업데이트 해야겠죠? 어, 색깔은 안 바뀌나요? 프랍티 들어보겠습니다. 컬러 한번 지웠다가 다시 한번 어플라이 해보죠. 요렇게 색깔 바뀐건 업데이트가 안되네요 형상 바뀐 것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 불에 옵션 호환성에서 dxf 탭에서 요거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픽으로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 캐드 파일로 내보내면 개별 선으로 다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시멘트릭 간 다음에 어, 블록으로 내보내겠다 여기서 원 레벨이던 풀 레벨이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뷰 자체를 블록으로 내보내는 건데 사실은 뭐이 기능은 특정 뷰하고 관계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시죠? 이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세이브 저장을 하고요.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로 쓰겠습니다.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캐드 파일로 내보내겠죠. save as 파일 형식을 DWG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yes 자요 파일입니다. 열어 보죠. open z a 주머하면 이렇게 내보내지는거죠 보면 어떻습니까? 얘도 하나씩 하나씩 블록 단위로 이렇게 내보내집니다. 그렇죠? 묵으로 옮겨볼까요? 이렇게요.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어셈블리 자체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일단 뷰 하나, 어셈블리 뷰를 만들고, 얘를 오브로드 폴아프티를 이용해서 다 감춘 다음에, 복제한 다음에, 필요한 부품만 하나씩 하나씩 각 뷰별로 보이게 하고, 이걸 이제 슈퍼포즈로 겹쳐 놓고, 옵션 조정한 다음에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은 어셈블리 자체를 자체를 활용해서 시인을 그렇죠? 어, 활용해서 또는 오버라드 라락 딜을 활용해서 어, 블락 단위로 내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단품화 시켜서 내보내는 방법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